슬라메나스 <Ri discussion> 왔는데 <세워봤는데. 앗> 너무 예쁘다 <웃음> <놀 ravus> 너무 예쁜데 오늘 <car> 진짜 너무 예쁘다 <놀� athletes> 음... 여기서 나오나 봐 여기가 순그대기아 진짜. 걸어오는 거야. 둥둥둥둥 200명 등등. 조금 넘게 앉아요. 아 200명 조금 넘게? 근데 응. 네, 다닥다닥 붙여서 앉진 않을 거야. 그치? <웃음> 분위기 완전 달라지죠? 어. 아 근데 여기 캔들이 끓일 사람은 기가 시신다고하죠 꽃향이 나요. 도대 그 여기서 꽃향이 나요. 이런 것들인가 보다. 이런 것들인가. 음 그런 거는 생각인것 같아. 우와. 음식하는 모습 전부 다 보러 가셔서 대형 스크린 통해서 실시간 영상 보실 수 있고요. 아, 네.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 가능합니다. 아 네. 네. 네, 네. 마이, 마이. 아, 이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어, 부분이에요? 아, 네. 음식이 엄청 괜찮네. 진짜 괜찮네. 음식이 어. 너무 괜찮. <웃음> 어, 음식이 음, 마지막 투어하는 토브에세드라는 곳인데요. 동네가 너무 이렇게 막. 중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. 학교 하나 나갔네. 약간 좀 동네가 좀좀 좀 이상해. <웃음> 그래도 엄청 이쁘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고 들어가 보려고요. 되게 이쁜 곳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. 네. 아 우와 너무 이쁘다. 그쵸. 그 이런 데를 이렇게 포터정도로 안에 이렇게 뷔페 가지고 저쪽에나 80석 정도 앉을 수가 있대요. 어머. 되게 춥다. <놀람> 이제 막이잘 쓰네요. 이름 쓰는 건데요. 아 이름이야? <웃음> 여기도 음식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 피자랑스닭갈비 그리고 바로바로 구워 드리는 비비큐. 절대 비비큐가 사용하지않이고요 스피도 오시면 그때그때 바로 따라 드려서... 여기가 진짜 예쁘네. 음. 리가그 유명하다는 넥스 응. 저희는 늘아이 c 로여기 있다. 예쁜데? 봐요. 음. 음. 둘다 너무 예쁜 이런 느낌이 네이로 결국 선택했고 요거이 스트레추가 하나 하기로 했어요. 아, <웃음> 진짜 영롱하다. 응. 이게 음, 진짜 진짜 이뻐요. 지금 신났어 응? 이거 예뻐요 좋아. 이거 예뻐. 합격. 결정. 저희 샤넬에서 웨딩밴드 맞췄어요. 너무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자기거 껴주세요. 헉, 진짜 예뻐요. 진짜. 왕 응. 예뻐. 응. 실 사이즈가 딱 맞아야 돼, 그치? 응, 음, 그땐 너무 컸었죠? 응. 음. 아다 저희 오늘 이미셜도 하려고요. 아, 침대 사러 도루미 릴렉스 왔어요. 귀엽지? 이런 거! 이런 거 사고 싶어! 이런 거 근데 포인트로! 이거? 엄청 뽕실뽕실해요. 엄청 부드 어때요? 괜찮아요? 이거 갈까요? s 소프하하느느지지실데이 이렇게 견디기 밑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없없 t g e 데요 t get 니까몇달 전에 여기 의왕에 있는 무 t i 트 플래그십 스토어에 왔었는데 t i 를 사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빨리 사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소파 가운데 g 을 테이블까지 여기서 갑니다 방 <웃음> 하려는 소파가 이거야. 딱 이렇게 사면 되죠. 이거 아까 2층에서 봤던 거는 카키고, 이거 딱 베이지, 베이지를 사면 될것 같아요. 이건 제큰 사이즈고, 아까 봤던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예뻐. 이거 6인용으로 하고 싶어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으흠 <웃음> 감사합니다. 멤버십 가입할 땐 좋은 거짱 많이 주네. 거, 우리 이거 집에 가 걸어다요. 그림? 응.